네. 23층에 있는 스영장 풀에 왔습니다. 어, 여기. 수 스윙포... 어때? 말? 오케이. 자.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네, 이렇게 일단 올라가면 와. 여기 수영장 보이시나요? 네. 우와. 알라카또텔이 좀 고층이라 23층이거든요, 여기가. 네. 그래서 이렇게 전망도 되게 잘 보이고, 여기에서 수영하면서 바다도 보고, 그리고 또 반대쪽에, 저기 저산 쪽에, 네, 중간쯤에 보이는데, 저기가 그 레이디 부다 있는데, 템플이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 전망, 와, 끝내준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, 수영장도 있고, 그 다음에, 수영장은 이제 없죠. 여 빠져, 빠 안에. 그래서, 여기를 올라가서 보면은, 와. 여기 이 이렇게 빠가 있고. 오늘은 그닥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네. 전망보자 전망 이래요 네. 이렇게 이렇게 우리 꾸여도 한번 나와야지 크, 다낭이 여기서 바라본 다낭은 진짜 이쁘긴 하네요 그죠? 멋있어요 근데 이 지금 미케비치 쪽이 안좋은게 뭐냐면 공사를 여기저기서 다해 그래서 낮에도 막그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아요 공사먼지. 그러니까, 공사할 때 얘네들이 물을 뿌리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. 아무튼. 자, 알라카트 호텔의 수영장이었습니다. 두 미터인 트이, 숨통이 트이네 진짜. 진짜 베트남 너무 아름다워요. 아름다운 다낭입니다, 여러분.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기에 저거 뭐 대관람차라고 해나요저 네 대관람차인데가 롯데마트가 있는 데죠. 아 정말 아름다워요. 여기 해변가 주변으로 호텔이 진짜 많은데 뭐 나름 각 호텔마다 특징들이 있겠죠. 이 앞에 호텔도 지금 옥상에 보면은. 어뭐바 같은 게 있어요 식당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여기가 하루에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7년도 12월 달인데 한 10만원? 한, 10만 한 12만원 정도? 네 하겠죠 아 멋있네요 자, 미케비치입니다 미케비치 수영하는 사람들꽤 있어요 근데 저기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거리가 좀 있는데도 저 미케비치는 그닥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같아 보니까 사람들 허리 정도에 물이 차네요 아, 재밌긴 재밌겠다 근데 한몇년 전에 그 다낭에서 다낭인가요? 어딘가 아무튼 그 위쪽인가 뭐 이상한 게 터져서 바다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되게 들어가지 말라고 예전에 예 누가 그런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해 자,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있고 저희 반짝반짝 거리는 데가 알라카트 호텔이에요. 여기는 다낭의 북쪽에 있는 더 어, 블로썸시티 호텔입니다 여기 12층에 올라오시면 은 바가 있는데 이 호텔에 투숙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식도 먹고 아침에 저녁에는 여기서 쌀국수 한 그릇을 무료로 줘요 밤 11시 이전에 투숙객들한테 근데 여기 쌀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요리사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지만 아픈...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자 아무튼 이제 정말 전망 중이죠 한더 확대를 해볼게요. 이렇게 네, 여기가 한강입니다. 진짜 아름답죠? 용다리도 보이시나요? 네. 안세요